339회차 연금복권 339회차 연금복권 당첨번호 공개 나는노또는 27일 연금복권 520에 339회차 1등 당첨번호를 공개 1등 연금복권 당첨번호는 6조 534,043번 5조 44만 8,122번 당첨금은 매달 500만원씩 연금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금을 떼고 실수령액은 390만원 정도라고 한다. 한달 390만원씩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정말 든든할 듯 1등 1등에는 끝자리 앞뒤 번호로 당첨금 1억원. 당첨번호 6조 534,042번, 6조 534,044번, 5조 448,121번, 5조 448,123번. 3등은 각조 47만 7,621번으로 당첨금 1,000만원. 4등은 각쪽 읍자리만 13번이고 당첨금은 100만원. 5등은 각쪽 읍자리 144번으로 당첨금은 2만원. 당첨금 2,000원을 받는 6등은 각조 뒷자리 88번과 53번. 당첨금 이1 0 0 0원인 7등은 모든 조 끝자리 1번과 7번. 연금 복권 당첨번호 당첨금 5만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5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노협은행 전국지점에서 1억원 이상은 많은 로또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수령 장소를 정해놓으면 저기 앞에서 기다렸다가 범죄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문제의 범죄 소지가 있어 보이기도 연금복권이라는 것이 있다고 가끔 들어보기는 했는데 금액이 정말 엄청나다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로또 말고 연금복권을 생각날 때마다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원래 이런 행운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기는 하지만. 연금 복권은 불르이웃 돕기에도 쓰이는 금액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불르이웃 돕는다 생각하고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다.